다음 캐릭터는 원거리 캐릭터 아라입니다. 자, 이 캐릭터는 패시브로 뒤로 이연석 수웨이를 사용하면 은 구체를 생성하게 되었는데 약간 지뢰 설치 같은 개념입니다. 그리고 그 구체에 닿게 되면은 피해를 입고요. 자,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렇게좀 쿨타임이 길어요. 20초라는 쿨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구체를 만들게 됩니다. 같은 방향으로 아마 두번 두르면될것 같네요. 평타는 총 4회의 평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거리가 꽤긴편이고요 요정도 거리 굉장히 멀죠 거리가? 이렇게 총 4번의 평타를 사용합니다. 보통 1,2로 끊고 2타까지 맞추고 스킬을 들어가면 웬만해선 다 스킬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상당히 원거리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라 캐릭터 괜찮습니다 그리고 총 3개의 스킬이 전부 다 단일 입력과 지속 입력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스킬 1번 스킬은 한 번만 누를 경우 이렇게 원거리에 플라이 스킬을 날립니다 이렇게 원거리로 맞추고요 저 나비가 맞아야지 발동되는 거예요 이거는 파티플레이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원거리에서 선타로 먼저 띄워버리니까 파티 플레이할 때 굉장히 좋겠죠. 그리고 1번 스킬에 지속 입력 꾹 누르면 발동하는 거죠. 꾹 누르시에 이렇게 근거리 근거리 공격 형태로 플라이를 띄웁니다. 어, 근거리보다는 살짝 중거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이꾹 눌러야지만 거의 아라에 콤보의 시작이라 볼수 있고요. 뭐 처음부터 가까이에서 이렇게 쓰고 하시면 되겠죠. 그 외에는 이렇게 꾹 누른 상태로 시작하는 게 제일 안전한 콤보 시작일 것 같습니다. 다음 2번 스킬입니다. 2번 스킬은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일직선으로 여러 발의 나비를 발사하고요. 총 3회 공격을 하게 되네요. 그리고 꾹 누르게 될 경우 이렇게 앉아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말뚝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타소까지 약 7회 정도 공격을 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자막에 정확한 횟수 나올 겁니다 다음은 3번 스킬입니다 3번 스킬은 약간 버프 형태의 스킬들이라 보면 되는데 한 번만 누르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날게 됩니다 날면서 요 뭔가를 만들어내죠 이때 여기 다이게 되면은 상대에게 피해를 줍니다. 요런 식으로 캐릭터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. 아 이게 근데 굉장히 이속이 느려졌네요. 처음 CBT 할 때는 이속이 빨라서 괜찮았거든요. 약간 파티 플레이 할때 쓰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번에 꾹 누르게 되면은 이때는 자신의 버프형으로 바뀝니다 이때 버프 효과는 스킬의 공격력 증가고요 총 3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지속시간은 여기 아래 자막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4번 스케일 이런 식으로 약간 물수집이 튕기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단점이 일직선만 공격을 하고요 생각보다 난전 중일 때는 맞추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띄우고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. 어, 예전하고 다르게 터지는 범위가 커져 가지고 좀더 맞추기 쉬워진 것 같네요. 아, 유도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많이 달라졌구나 이게 어 처음 나올때 아라는 완전히 요 4번 스킬은 정확하게 맞춰야 거든요이 꽃잎이 부딪히는 각도에 정확히 맞춰서 내가 스킬 써야되는데 유도성이 좋아져서 그냥 막쏟도맞네요어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4번 스킬 엄청 좋네 아 일단 원거리 스킬 중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4번을 사용하시고 스웨이로 이렇게 모션을 캔슬할 수 있습니다 비파 치는 모션을 스웨이로 캔슬 가능합니다 어, 미리 캔슬해놓고 다음 스킬을 준비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라의 필살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 거대한 나비가 지나가는 모든 경로에 피해를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어이 스킬도 타격 범위가 좀 안보여서 실전에서는 좀 범위찾기가 힘들겠네요 일단 생각하기 쉬운게 평타 길이죠 이거 뭐 던지는거 아 정확히 평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만 뒤로가도 안 맞으니까 주의하시고요.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공격이 가능한 아라였습니다.